로넛칭! 로넛칭! 여루나의 유튜브! 이 영상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한 영상이에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이말랭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지금 마법주문을 상상하려고 지금 바르나를 쓰고 있습니다 외천 제작을 하고 있어요 혹시 처음 하신분이시나요 완전 반가워요 그림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웹툰을 지금 처음 그리고 있어가지고 정식경제를확인된 위한 능력을 키기 위해서 그림 작업도 하고 여러모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웃음> 오 그렇군요 어 그럼 같이 그려요 뭐, 이말링 님도 작업 중이신가요? 상대박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좋은 분의 많은 기분이야 혼더 작업하기 외로우신 분 진짜 대환용입니다 음. 오! 제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큐 <웃음> 큐. 어, 저도 포토샵을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계속 포토샵을 쓰고 있어요 쿨티온은 음. 어때요? 괜찮아요? 그 클립스튜디오는 포토샵과 다르게 컴퓨터 PC 버전 한정으로 요금제를 안 받더라고요. 한번 결제하면 끝 정도여가지고 굉장히 음 좋을 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아 그래요? 아 대신 클립스튜디로 넘어가면서 가스를 유동화 못 써서 많이 속상하시진 않을지. 클립 스튜디오는 브러쉬가 많으니까 칼트를 많이 쓰시죠? 왜냐면 소재가 풍부해가지고 포토샵은 좀 일일이 찾아가지고 소재를 다운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소재 면에서는. 근데 이제 보정 기능이라든가 그 기능이 애초 포토샵의 강점이자 메인이다 보니 보정 중은 굉장히 뛰어나서 그림만 이쁘게 화사하게 필터 써가지고 바꾸는 건 아주 좋아요. 팩트를 완구완성하고 펍샵으로 호거정하는 식으로 많이 봐하 돼. 아 맞아 둘다 쓰시는 분들은 근데 요금제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둘다 쓰면은 저 지금 포토샵만 해도 달달이 3 0 0 0천 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좀큰것 같아요 높음이 올라가지고 멘붕이었어요 한번 뭐.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클트는한번 사면은 계속 쓸수 있어요. 물론 PC 버전 한정이고요 저는 태블릿으로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태블릿으로 하려면은 요금을 달달이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큰 픽셀로 작업 을 완성하고 최종 원고에서 6 0으로 줄여주셔야 좋을 거예요. 차이 나요. 대사나 텍스트요. 어, 꽤 정부가 꽤빠스카신니스에공모전 하신... 같은 데 넣어보셨어요? 많이? 아 어, 많이 해보셨구나 노려놨으시구나 텍스트 근데 고화질을 대사나 텍스트 넣는거는 고화질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어 몇번 입상해보셨구나 아 최소 1500px JPG로 이제 따로 저장을 해요 그럼 그 JPG 파일을 불러할까만 이미지 크기로 690으로 여기서 줄이나요? 그래서 JPG로 최종 저장 네 그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음. 아, 진짜 꿀팁 진짜 감사합니다. 오. 그렇군요. 와, 완전 감사합니다. 짱 좋은 장소예요. 근데 브러쉬 크기나 텍스트 크기가 달라지는 게 있다니. 그렇군요. 와, 2,500이요? 2,500이면은 세로로 몇으로 하세요, 보통? 그 캔버스 크기 제한이 있군요 포토샵도 2만 픽셀이요 2만 픽셀이면 캔버스가 없겠지? 네 USB에 따로 담아서 그 갖고 다니기 편하게 진짜 원고를 다 USB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려고요. 아, 물론, 클라우드에다가 백업을 하긴 해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쟤 <웃음> 떠나면 다 날아간다고요? <웃음> 안 돼! <돼요>. <웃음> 밖에서 덮어놓는 셀 바보예요. 그렇군요. 아, 이런. 큐, <웃음> 큐! 아, 디지털이 그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웃음> 아, 저는. 저는 지금 제 손그림 실력이 한 50%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웃음> 손그림으로 그리는 게더 마음에 들어, 어떡해. <웃음> 근데 구도나 형태 잡을 땐 손그림만 한게 없다고 생각해요. 디지털로 구도나 구도 같은 거 잡으려고 하면은 벌써부터 막 막막하고 막 머리가 아파오는데 신기한 게 종이 앞에 앉아가도록 펜, 펜이 태블릿 펜이 아니라 그냥 연필 들고 있으면은 그냥 생각한 구도대로 쓱쓱쓱쓱쓱 그리게 돼요. 저 왼손잡이인데요? <웃음> 항상 왼손으로 그려요. 디지털 작업, 물론 능숙해야 돼요. 웹툰, 웹에서 연재를 해야 되고, 컴, 디지털로 다 그려야 하니까요. 디지털 작업이 진짜 필요하다. 적응은 물론 할 거지만, 그렇다고 손 그림 놓고 싶진 않아요. 그게 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병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날링님도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아예 알겠어 <웃음>